오늘 말씀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처녀귀신입니다. 불헤친긴 머리에 흰 소복을 입고 있는 모습. 공포영화나 남량특집에서 꼭 등장하는 처녀귀신의 모습이죠. 그런데 조상님들이 이 모습을 봤다면 처녀귀신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처녀귀신의 모습은 옛날 사람이 알던 모습과는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조상님들이 알던 처녀귀신은 어떤 모습일까요? 가장 무서우면서도 가장 불쌍한 처녀귀신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처녀귀신은 옛날 사람들이 알던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옛문헌들에 등장하는 처녀귀신은 별 특색 없는 평범한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신라의 관리인 최치원과 처녀귀신 이야기는 가장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곳에서도 천녀귀신은 매우 아름다웠다고만 나와있을 뿐 외모와 관련돼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 외에도 천녀귀신이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매우 많은데 천녀귀신에게 직접 귀신인지 사람인지를 묻는 인물들이 등장하곤 합니다. 만약 천녀귀신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이었다면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귀신이라는 걸알수 있었겠죠?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천녀귀신의 모습은 근대에 와서야 만들어졌습니다. 흰 소복과 긴 머리카락의 귀신은 일본이나 러시아 영화에서도 등장했던 적 있는 것으로 보아 만들어진 모습조차 우리나라 고유의 것은 아닌 듯합니다. 도깨비의 모습이 근대에 오면서 일본의 오니 모습을 닮게 된 것처럼 처녀귀신의 모습도 근대에 오면서 전형적인 귀신의 모습이 된것 같네요. 사실 처녀귀신을 인간 여성과 구분하는 방법은 외모가 아닌 소리입니다. 처녀귀신은 흐느끼는 소리나 깔깔대며 웃는 소리를 내면서 등장한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귀신이 곡하는 듯한 소리를 내는 판소리 창법을 귀곡성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처녀귀신은 이런 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처녀귀신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에 남성인형, 그 중에서도 남성기가 강조된 인형을 넣는 방법 수의 대신 남자 옷을 입혀서 묻거나 남자들의 통행이 잦은 길목에 묻는 방법 머리에 채를 씌워 구멍을 세도록 해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방법 시체를 뒤집어서 묻어 시체가 일어날 수 없게 하는 방법 관 근처에 가시나무를 묻어 나올 수 없게 만드는 방법 죽은 미혼 남성과 영혼 결혼식 즉 허재비굿을 치러주기 등이 있습니다 한편 천녀귀신은 타인이 결혼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혼인을 하려는 사람 그 중에서도 여성에게 해를 끼치고 싶어합니다 이 때문에 혼인을 위해 가마를 타고 가는 신부는 길목에서 잠시 내려 직접 걸어가기도 했죠. 길목에는 미혼 여성의 시체가 묻혀 있곤 했기 때문에 그 여성의 귀신이 신부에게 해를 끼쳐 다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혼인 전에 여탐구슬에서 천녀귀신으로부터 신부를 지켜달라고 조상에게 빌었던 부모도 있습니다. 이처럼 천녀귀신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귀신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비해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는 천여귀신이 수살기와 함께 가장 무서운 귀신 중 하나로 여겨졌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대체 왜천여귀신은 가장 무서운 귀신이 되었을까요? 우리나라 귀신은 품은 한의 크기가 클수록 그 힘도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소행에 의해 억울하게 죽은 수살기가 한도 깊고 힘도 강한 거죠. 그런데 처녀귀신은 단순히 미혼여성이 귀신이 된 것일 뿐인데도 한이 깊고 힘도 강력합니다. 같은 미혼귀신인 몽달귀신은 힘이 강하거나 한이 깊다는 이야기는 별로 없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처녀귀신은 왜 가장 한이 깊고도 두려운 존재가 되었을까요? 조선시대 중기 이후,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부터는 여성을 압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화되었습니다. 게다가 혼기가 찼음에도 결혼하지 못한 여성에게는 더큰 사회적 압박이 있었죠. 이런 사회 속에서는 미혼인 여성이 다른 사람들보다 깊은 한을 품을 수밖에 없었고 한이 깊은 귀신일수록 힘이 강하니 자연스럽게 처녀귀신은 가장 무서운 귀신이 된것 같아 보입니다. 생전의 사회에서 받은 서움을 죽어서라도 복수하려는 처녀귀신. 어쩌면 가장 불쌍한 귀신인 것도 같네요. 속성이 완전히 반대인 두 가지가 섞였을 때 주는 재미가 있죠. 그렇다면 결혼을 전혀 원하지 않는 비혼주의자와 처녀귀신이 섞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결혼할 생각이 없던 사람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었는데 하필이면 귀신 중에서도 처녀귀신이 되어버립니다. 처녀귀신의 가장 큰 한은 결혼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자신은 비혼주의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한을 풀수 있는지를 모르는 채로 귀신이 된 거죠.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자신이 알지 못했던 트라우마나 기억들 때문에 한이 생겼다는 걸 깨닫고 그 상처를 스스로 치유함으로써 저승으로 가게 된다는 이야기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처녀귀신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처녀귀신은 매우 강한 귀신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 중 일부는 신으로서 집안에 모셔지기도 했습니다. 신이 된 처녀귀신은 더 이상 처녀귀신이 아닌 왕신으로 불리게 되는데 왕신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우리나라 귀신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신청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야기꾼 니언이었습니다.